나에겐 정말 돈이 간절했었다. 아니 돈이 꼭 필요했었다. 하지만 나는 내년에 결혼을 약속한 그 남자에게 어제 저녁 이별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저를 찰때 차더라도 예의는 지키라며 만나서 정중하게 이별하자고 하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네요. 차마 만나서 얘기를 못할 것 같아 카톡으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어요. 벼랑간 이별을 통보받았던 그 사람은 집 앞으로 찾아와 쉬지 않고 전화를 하더군요. 눈물만 흘리고 있던 저는 한 시간이 지나서야 마음을 추스리고 전화를 받아 더 이상 할말 없으니 그만하자 라고 하며 끊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새 떠나지 않고 있던 그의 차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가더군요. 이제 저는 내일이면 스탕론으로 주식으로 만신창이가 된 저의 인생을 정리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사연을 들이면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보다는 앞으로 주식을 단순히 투자가 아닌 인생 한방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와 같이 살지 말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해드리자면 30대 중반이 다 되어가는 대기업 단체 급식 영양사입니다. 주식을 한지는 한년 가량 된것 같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이 연로족이니 캠핑족이니 놀러다니며 돈을 쓰는 것을 보며 흥청망청 왜 저렇게 인생에 대해 무개념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고개를 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기적금을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입사 1년차 때 이미 현금 2천만원을 모을 만큼의 독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연봉의 80%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해가 끝나면 다시 적금을 들고 또 돈을 모아 나가고 그러던 와중. 19년 이중관계가 악화되며 무역전쟁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내려가 한번 덤벼들만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금이 아닌 성과급을 받아 따로 모아놓은 목돈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500만원 정도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달이 지나자 웬걸 20%의 수익률을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잘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때는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아무거나 잡아도 그 정도 수익이 났을 때였죠. 1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을 보니 더 빠르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적금이자 20만원 좀 넘게 받아 세금 떼고 나면 허무했던 1년이 한 달이라는 시간으로 보상받았다는 생각에 저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파랗게 더 진하게 물들어가는 저의 계좌를 보며 저는 국가부도에 바리하는 영화가 생각나더군요. 배우 유아인이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말을 남기며 영화는 끝이 났죠. 그 순간 저의 뇌리 속을 지나가던 그 말이 뭔가 종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받는 월급 족족 주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정말 저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식은 하락 반전을 하였으며 가지고 있던 계좌들의 물타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대출 총 5천만원, 모아놓은 돈 4천만원에 총 9천만원이라는 돈이 3억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20년 12월, 코로나가 시작한지 1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일부 돈을 빼고 현금화하였어야 했으며 대출금도 상환을 했어야 했습니다. 21년 1월이 되는 순간부터 제 계좌는 다시 파랗게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초조했는지 왜 그런 욕심을 부렸는지 종목들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돈들도 다시 줄어들고 있더군요. 차라리 그때 멈추어야 했을까요 3억이 두달만에 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억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벌었던 게 하루에 1천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1억으로 하루에 가장 많이 벌었던 금액이 5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돈이고 같은 종목이고 하지만 돈이 있다가 줄어들었을 때의 마음가짐은 전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행복하였고 오랫동안 인생을 함께 해왔던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약속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저의 마음 한켠에는 초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의 저의 경험담들은 남자친구도 다 아는 사실이었기에 괜찮다고 그냥 다 빼고 대출금도 받고 평범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루에 천만 원을 벌어본 여자였고 한 달에 몇 천을 벌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되었으니 다시 3억이 되면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탄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식이 아닌 노박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22년 새해가 오기도 전에 전재산을 잃어버렸고 거기에 총 2억 7천이라는 빚이 생겼습니다. 스탑론과 신용 미술을 사용하기 전까지의 저를 알던 그 사람은 항상 저를 이해해주며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뒤 이야기를 숨긴 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전 너무 제 자신에게 화도 나고 이 울분을 풀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가면서 순간 거기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회사도 휴직을 냈습니다. 부모님 얼굴 별어도못갈것 같고 이별한 그 사람에게는 더더욱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후회해 본들 늦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후회를 할 여력조차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제 사정을 어디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과는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나마 그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야! 그동안 나 사랑해줘서 고마웠고 앞으로도 고맙고 항상 내 편이었고 날 먼저 생각해줘서 감사했어. 오빠를 평생 아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고 미안해. 이렇게 상처를 주고 떠나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좋은 사람 만나서 오빠 닮은 이쁘고 잘생긴 아들, 딸 놓고 행복해야만 해. 오빠는 정말 착해서 나 말고도 더 좋은 사람 만나 더 이쁨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좋은 사람인걸. 그동안 내가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사랑해.